개도나오면 <웃음> 어, 이제 도착 하고, 가 있어요? 어. 터미널이 있고 메인 네, 터미널이어서. 일단 조장을 해야 되고. 이제 가게 되는데 근데 한번도 다른 커맨드를 선택한 적 없었고 뭐라고 좀궁금하게 한데 <웃음> 어, 뭐 그냥 이제 딱길이 아, 어, 물론 이제 저 위에 올라가서 보실 수 있어요. 보실 수 있는데 네. 저는 알고 있으니까 이쪽은 가지 마시고 끝으로 쭉 붙어서 네, 이제 가시면 되고 와이 잡히는 저거 한정도 툭고 와 어, 근데 못 끼고 있겠네, 이거. 근데 이거 그.. 지금 당장 못 끼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하지? 파마무 이거? 파사에 넣는다. 연결, 기압. 아, 스킬카닝이 무자른데두개 갖고 있으려면. 일단, 자꾸 보는 쪽. 일단, 지금 당장 여기서는 없다. 여긴 좀 어이없죠? 그, 그냥, 그냥 직선으로 쭉 가시면 돼요. 그 괜히 그, 돌아다니면은, 다또 함께. 가. 아하, 이렇게 나면다갔다 음, 그래서 한번 했네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는데 아아 저도 한번 꺾었어야 된데 제가.. 어떻 아 근데 파바무요 별무요? 뭐, 뭘 빼라? 아안 되는데 빼면 안 되는데. 물리 스킬 아예. 정신무요. 아하... 이리 어쩔. 뭘 빼지? 데스바운드? 야 여기로 바뀐 거라고? 그럼 나 어디로? 아나 그냥 아, 여기 네, 여기 에서 다시 직진을고 아, 그 제가 좀 실수 했어요. 아예 버어를못떠 여기를 절로 가면 안 되고, 여기 서 한번 더 이렇게 가야 되고, 파마나 주살모여둘 중에 어... 어... 하나는 끼고 있는게 좋죠 하나는 스킬 왜냐면 그 나중에 미트라 때 어... 뭐라 해야 되지? 그제... 이 저거 용의 인강 쓴다는 저거 주살이랑 파마 동시에 쓰자죠? 테트라자로못 막으니까 근데, 북한은 다가오시다 싶으면은, 이제, 두개다 배우면은, 하나 배우두고 하나는 이제, 그, 저거, 그 이제, 뭐, 뭐 파마무효로 이제, 하면은, 저걸 한다던가, 이제, 파마무효로 배우면 뭐, 사탄을 껴서, 이제, 두 개를 막는다던가, 이제, 뭐, 그런 게 좋고, 그래서 이제, 보통, 하나는 배워두는 편이에요. 이제 두살파고 <웃음> 그냥 두개다 같이 동시에 반짝 하면 오히려 편하겠는데, 어. 이제 그런 게또 있고, 아, 그리고 이제 뭐... 저거... 그러니까 그거도 있었어요. 제 뭐... 그... 뭐라 해야 되지? 어차피 이제 뭐 기합을 해서 아 물론 이제 뭐 나중에 나선의 뱀을 배울 수도 있긴 하지만 어차피 그 관통을 안 배우는 틀이면 은 어차피 물리 무효한테 딜을 못 넣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기합이랑 어 물리 스킬은 이제 다수 때릴 수 있는 거다 사망률 데스라운드 뭐이제 지원만 그런정도로 이거 <목소리도> 없는게 그런 좀더 편하죠 네데좀더 편하고 버픔도 써도 되는데 뭐 버프... 버프 빼고도 괜찮긴 한데... <목소리도> 이제 뭐 음, 나중에 저 노아 상대할때 마갓 어, 저거를 이제 마카 어, 카자를 이제 운수라가 쓰고 이제 나머지가세명 이제 마법을 이제 딜을 넣는 음, 그런 나쁘지않고 어제 그거 필요없어 넌 어, 모두 줘 빨리 어? 그 이제, 여기서, 혹시, 이제, 좀, 체력을 채우고 싶으신 분은, 여기서, 이제, 오른쪽 눌러 나가면, 이제, 다시 동쪽 광장이거든요. 이제, 저거 할게요. 아, 문은 열어둘게 나을래요. 다시 오진않 하는데. 이제, 문만 열어두고, 누가면 이제, 여기서 체력 채울 수있는 같아요 어차피, 여기서 한번 깨보면은, 이제, 공원한테 하진 거든요올 뭐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뭐 지나가고. 그아 <웃음> <웃음> 오케이? 파마무요배고주나다 <웃음> <웃음> <웃음> <다바무요. 이렇게> <웃음> 뭐부터 배야되지 애매한데? 어차피 뭐.. 파살광파 데스 와드가더 나가니까 갈려고 아아뭘배보지 이게? 아이게 라이트를 배워서 막아야 아무 이제 뭐 그렇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가운데로, 이제 가서, 한 번, 두 번, 한 다음에 더 직진하지 마시고, 왼쪽으로 꺾어서, 한 번, 두 번, 하시면, 여기 네. 여기 안에서 이런, 사우더라. 근 이제 그, 그거 해야 돼요. 그거 좀 그렇지. 아, 이게 왜 자, 이제 좀 애매한 게. 마법이 먹잖아요. 마법이 필요한데. 이제, 무기 스킬이 이제 주력이니까, 여기 이제 기리메라카가. 그러니까 테트라칸 쓸레를 한명 데리고 하느냐. 근데 이제 대신 안 데리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훨씬 좋겠죠. 저 뭐라 해야 되지? 어 딜은 빨리 넣으니까, 빨리 잡을 수 있는데. 전격 포양이 있나? 레이드아이더아 이거 다 달아줬네 뭐클리어빨는데 그래서 물방경이 이제 틈틈이 이거를 이제 저기 긴자 에 정크샵에서 꾸준히 이제 구하시면 좋죠 계속 보석이 있을 때마다 교환을 하시면 편하니까 그래서 그냥 뭐 잡으러 왔으니까 하면 이제 테트라칸인도 들고 있고 마법도 쓸수 있는 애가 있으면 은 제일 좋은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적으니까. 일단 2연전으로 붙고 길이 메라카 잡아도 이제 붙게 되는데 사카키랑 뭐 사카키는 겁나 약하니까 뭐 이제 신경 쓸게안 되고. 얘부터 신경 써야 는데 이제 이, 이 얘첫 번째가 저거예요 그, 물리가 아예 안 먹히기 때문에, 마법으로만 잡아야 돼요. 일단, 뭐 상급 마법, 절대용도, 회오리 진공인, 뭐, 라그나루는라그나크는 수르트니까, 너무 느끼니까, 조방가 빼고, 프로미너 선수, 쇼페이드에, 고양이 달려있다. 빨리 잡을 있어요. 이래서 되면은, 뭐, 그래도 일단은, 빈결을 써준게 좋지. 그러면은, 얼려주면 물리 공격을 넣어줘야 돼. 어? 아, 이게 테트라카인. 야, 시호이 끝났네. 뭐. 아, 이게 아마 테라스가 들어어 일단은 뭐, 그리고 이제 그 차이는 있는 데 어, 저거, 그 뭐지? 원격은 이제, 혹시나 이제, 감전돼서 경직돼도 이제, 물리 공격이 안 들어왔고, 그게 빈결하고 좀 차이점. 빈결이 조금 더 상위 소환이다. 아,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냥 마법은. 아, 좀 그러니까 약간, 뭐 아, 한 번씩. 근데 또금방 잡던데. 그렇게 안 쾌하긴 한데. 근데 뭐 거의 캐트라하는 있으면 죽은 일은 절대 없어. 죽기는 많이 힘들고. 여기도 할수 있을 같은바 어? 싸우는 가능 얘는 뭐. 얘는 이제 뭐. 처리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이거요 그래갖고 지금 그냥, 사카스키는 그냥, 유지하셔도 되고. 아, 이거, 아, 레벨은 왔깝네 뭐, 어, 뭐, 대충 하시네. 속력, 속력도, 속력도는 너무 빠르면 골 잡아요. 왜냐면은, 빠른 게, 약간 디버프 쓰면 내가 앞에 있으면 더 편할 때도 많은데, 그런지 못하니까 이제... 무조건 돼요. 쉽 잡고 예. 마법 있으면 마법 위주 구성이시면 진짜 빨리 잡아요 예. 뭐 아니면은 꼭 아마 테라스 없어도 테트라칸 써주는 애만 그냥 한명 전용으로 세우고 명면서 이제 마법으로 딜 하셔도 나쁘지 않고 예. 그것도. 나가실 필요는 없고 여기서 이제 사실 이제 두번째 간이 텀널이저 남쪽 끝에 있거든요 이제. 이제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그냥 한 바퀴 돌아온거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이렇게 돌아왔고 여기서 다시 귀환을 하신 다음에, 이제, 야히로노, 저거 갖다 주고, 뭐, 뭐, 뭐 히모로미, 가뭐 하여튼 이름 뭐 어려운데. 여열 글자. 아, 저장할 뻔했다또 이거 이제 갖다 주고. 그게 있어 그.. 콘솔 게임만의 감성? 저는 그거 진짜 요즘에 해도 많이 느끼는데 이거는 약간 좀그 PC 게임만으로는 약간 찾아볼 수 없는? 죄다 그런 MMORPG 그런 거니까 는뭐 그런 것도 벌써 너무 오래됐죠 그 MMORPG만 이렇게 어... 몰아붙인게 아 여기 이거 엔딩 여기서 내가 보고 싶은 엔딩인데 엔딩. 두렵지 않다 하는 게 맞았나? 아 이거 까먹었네 일단은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됐고 이후에 이제 저거 잡으면은 저거 할수 있어 이제 저기 서쪽 광장가서 어 저거 상자 하셨어요 뭐지? 마도하러?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좀 메인 진행 좀 하기 일단은 나중에 와서 잡도록 하고 아 이제 이제 어, 이, 어 여기서 나가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일단은 저기로 돌아가야될거같아요 아사쿠사로 돌아가야겠지 만은 일단은 그 뭐라했죠? 그 아라디아가 만타라 쪽본영쪽에 무슨 힘이 발생된다 했지 그래서 일단 한번 가보고 김크으로 다시 확인하고 그래서 아마 우두천왕의 방에 다시 들려야돼요 예, 다시 들려야되니깐 좀줄게 2층에서 한번 저장시키고. 그 엔딩을 이제, 물론 이제 그, 마아 오칼파에서, 그 누구지? 메타트론 잡고 그 끝에 가서, 그 노인한테 이제 힘 부여받지 않는 한 이제, 그런, 크카우스 엔딩이 아니니까는. 그니까 뭐 그냥, 근데 이제, 왜냐면은, 저기 칼파에 저 마카드 구할 수 있는 데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좀뭐 그냥 그거 캘러고 가는 분들도 좀 가끔 있으니까는꼭 네. 그.. 그쪽 진행이 아니더라요 그래도 저는 사칼바까지는 하면 좋지 않나 그리고 이제 뭐 악마 소환이나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뭐 저기 아사쿠사 어.. 정크샵 이제 소피아나 그 다음에 이제 카일러스 그.. 아 물론 이제 카일러스 사러 갈때쯤엔막아보이긴 하는데 이제 하여튼 마가타마 에 사는데도 좀 이제 많이 필요하니까. 근데 좀노 하면 그렇게 구애를안받는데하도 오든 너무 비싸니까. 세배 아닌가? 하여튼 뭐, 30, 마카노마 막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제 아예 그런 마카를 다 얻을 수 있는 루트로 안 돌면 빠듯하죠. 네. 그런 건좀빠듯고 好像有庆的 oh,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치약기 각성을 받고 이걸 보면 이제 달라진 게 뭐가 있냐면은 저기 어디지? 그.. 어.. 이제 다시 그 가부기초 수용소 돌아가면 이제 거기에 사악브로스트가 있어요 이제 개가 이제 되는데 그 친구 이제 자꾸 어.. 사탄 마가타마를 이제 얻을 수 있다는 거 이제 그게 이제 달라지고 해래서 나는 이렇게 두고 여기까지 로제 마무리하고 그래 이제 잠깐 이제 막 원이랑 이제 마라 잡는 것까지는 했고 사악포스트 추가하고 그 다음 에아사부사 돌아가서 아마 음 대천사 이제는 아마 아마라 신전 먼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까지 이제 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